비상이방언이십집사요내 친구 산책쟁이 하. 고, 훅, 잔기나 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세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강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잡아붙이게 우원으로 왕도라야 가로배 고치와 단방치면 저끼라 여기에서 장립집 가냥 양만녹색으로왕도마야온유잔치야 황루, 맥봉, 주벌, 아, 루무 아, 주조 아, 아, 아, 남독용, 아, 세계 정리용, 아, 잡고 아, 아, 아, 아, 아, 아, 라 아, 아, 아, 명이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된 노숙 따져 맞서 그아 사경은 궁중 내려가. 일단 분명히 바람을 피라고 하고 오늘도 조금 쉽시다 네, 네. 네. 이게 진짜 힘든데 나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디안 네, 네, 네. 가실거죠?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생하셨면겠습니다 <웃음> 아, 좋습니다. 네. <웃음>